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본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본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문제의 그 패턴으로 어, 나눠져 있는데, 아, 첫 번째는 자본의 변동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내에서 이동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뭐 이익여금 또는 이익여금에서 자본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번세 번째는 뭐냐면 그 배당금의 그 내용들 있죠. 배당금의 어떤 금액. 그런 것들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어, 자본은 어쨌든 자본을 알려면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자본이니까. 그리고 자본 내에서 변동하는 애들.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놓고요. 그래서, 어, 그, 어찌 보면 자본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또 이제 자본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본을 어려워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구분이 잘안된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서 다섯 가지 내용들이 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기 쉬워져요, 생각보다. 물론 뭐 전체가 쉽지 는 않겠죠. <웃음> 어. 자, 그러면 일단 자본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어, 일산이 1년도 말에 현재 재무상태표에 납입자본과 잉여자금이 각각 20만 원, 10만 원이 있대요. 납입자본은 투하된 금액이죠. 뭐그 출자금 생각하시면 되고 잉여자금은 그 출자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 그게 잉여자금이죠. 그래서 전체 자본이 30만 원이래요. 그다음에 단계순이익이 5만원이고 그다음에 배당금을 2만원 지급하기로 선언했다 일단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썼다는 얘기죠 뭘 썼는 거예요 이여자금을쓴 거예요 배당의 재원은 어쨌든 간에 이여금이니까 그래서 배당금을 일단 지급한 거고 그다음에 이 단계순이익이 뭐죠 단계순이익은 쓸수 있는 도중 에이여금이 남은 거죠 이번에 단계 성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일산이 2년 중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10만원의 현금을 조달했다 어 이거 어, 투자가 된 거네요 그죠. 이러한 자본의 변동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재무상태표에 자본 합계는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에는 이런 상태고요, 지금. 여기. 그래서 총 3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이 이런 사항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럼 자본이 변동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초자본이 얼마가 있었냐면 30만 원 있었어요 지금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잉여자금하고 그다음에 납입자본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증가되는 사항이 있고 이제 감소되는 사항이 있는데 증가되는 사항은 뭐냐 첫 번째로 단기 순이이겠죠 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 유상증자 출자금 그죠 음 그다음에 감소되는 건 뭐냐 잉여금을 가지고 뭐 배당을 주게 되면 감소가 되겠죠 현금배당이 감소 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는 기초에 있는 30만원에서 시작을 하겠죠 일단 기초에 30만원에서 시작해서 을그 다음에 증가되는 요인들 보면 단기순이익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만큼 또 증가를 할 거야 그죠 그러면 30만원에서 이만큼 증가하면 15만원 증가했겠죠 자 근데 감소가 2만원 있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금배당만큼이 줄어들면 결국 기말자본은 어떻게 되냐 이 나머지 사항들을 이제 고려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자본은 43만원 43만원은 결국은 여기 30만원에서 플러스 15만원, 마이너스 2만원 한 거죠. 음. 뭐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본의 변동에 대한 사항들이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말 자본의 합계는 43만원이 되겠네요. 예.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백두가 1월 1일 자산과 부채 총계는 각각 350과 130. 자산과 부채 총계래요. 그러면 자산의 총계, 그 다음에 부채 총계를 얘기하는 거죠. 어, 1월 1일 기초에. 그 다음에 1년 중에 발생한 자본 거래는 단것 같다. 그래서 1년 중에, 즉, 1월 1일 기초에는 이런 상태. 그럼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초의 자본은 350에서 130을 뺀 나머지가 자본이었겠네. 그죠? 그게 이제 기초 자본이었겠고. 어, 변동 내역을 보니까 3월 8일에 주총을 열어가지고 배당을 줬대요. 음. 그 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13만원 주고 주식 배당으로 어, 100주를 줬네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했대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어, 보통주 200주를 주당 600원을 발행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주식 발행 비용이 3만원 발생했대요 세번째 어, 취득한 자기 주식 근데 취득 원가 7만원짜리를 8만원에 재발행했다 그러면 처음에 살 때는 7만원 팔 때는 8만원이됐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괄 순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 포괄이익과 단기순이익의 의미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단기순이익과 기타포괄순익을 합하면 포괄순익이죠 그러니까 그두 개를 합한 값이 4만원이라는 얘기 그럼 단기순이익이 3만원이면 포괄이익이 4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기타포괄순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9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 9만원을 빼고 나니까 4만원이 됐다 이런 의미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자본의 총계 여기서는 기말 자본을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어, 단계의 변동 사항들을 고려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자, 그럼 첫 번째 3월8일 전기주총이 결의를 했는데 배당을 지급했어요. 근데 배당의 종류를 보니까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의 적립액이 있고요. 그러면 이세 가지 사항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현금 배당을 한번 볼까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주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이익여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현금 배당에 대한,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보면, 일단 이 전체,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 기타 포괄,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이 전체 자본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전체 자본이 기본적으로 저만큼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금은 자산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이 줄어들겠죠. 그 이익여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기 이익여금이 빠져나가겠네. 그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여금이 줄어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 자본은 감소를 하겠네 그 음. 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을 한번 볼게요 자 주식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사항은 일단 자본금이 증가를 해요 주식 배당은 없는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주식 배당은 재원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 이익여금이죠 근데 미쳐분 이익여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익여금으로 이제 어, 주식 배당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하면 일단 그만큼 자본금액이 증가할 를 테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을 갖다 사용을 하니까 이익여금이 감소를 하겠죠. 근데 그 감소액은 딱 증가한 그 부분만큼 감소를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익여금은 저만큼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전체 자본은 변동이 없겠네. 그죠? 여긴 증가 여긴 감소니까. 그래서 어, 두 번째 주식 배당에서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면 어떻게 되냐. 이여금 가지고 준비금 적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익준비금이라는 걸 적립을 해요. 이익준비금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이익이여금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이익이여금 안에는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무슨 뭐 사박장 적립금 뭐 감채적립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처분이익금 이건 이제 처분할 수 있는 이익금이죠. 그래서 일단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하면 이익 기업이 늘어날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정립의 재원이 뭐냐, 이익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익 이여금을또 이제 감소를 시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 이익 기여금은 늘었다가 줄어들어요, 사실은 전체 이익 기여금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이익 기여금에서 보면 얘가 증가하고 를 뭐냐면 얘가 감소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익 기여금 전체는 변동이 없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어 현금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현금 배당 하면 현금이 빠져나가고 이익여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전체 자본은 감소를 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익여금은 이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 자본의 변동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여금을 이적립을 했을 때 이때는 늘었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익여금 이 자체가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날 거예요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겠죠 일단은 자본의 변동이 생기는 건 현금 배당 하나뿐이 없네 그럼 현금 배당 위에 자본의 변동이 생기자 이 현금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산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감소는 자본의 변동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볼게요 음. 보통주 200주를 주당 6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뭐냐면 주식 발행 비용이 발생이 됐대요. 3만 원만큼. 그럼 여기에 대한 회계처를 리 일단 해볼까요? 일단, 어, 처음에 발행되는 시점 볼까요? 600원짜리 200주니까 12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을 테고,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500원짜리니까 50만 원 아, 10만 원의 자본금이 생겼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아마 2만 원이 어, 계상이 됐겠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발행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이 이제, 어, 지출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겠네. 그래서, 현금이 3만 원만큼 빠져나가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출되는 직접 발행 비용,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발행가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얘는 발행가액이 얼마냐. 1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뺀 9만 원이 된다는 얘기, 발행가액.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걸 먼저 없애야 되겠죠? 2만 원만큼.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회계처리를 보면, 발행가액 9만 원짜리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10만 원 늘어나지만, 현금 9만원이 들어오고 할인발행차금 1 만원.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자본금은 늘어날 거야. 어쨌든. 근데 할인발행차금이 자본의 감소 항목이죠. 어 그만큼 또 줄어들겠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보면 일단 자본이 증가를 해요. 근데 얼마만큼은? 10만원만큼 증가해. 근데 거기서 할인발행차금만큼 감소를 하겠죠. 자 할인발행차금은 기타자본의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그래서 그 만원만큼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결국은. 결국 이 사항은 현금 9만 원의 증가 부분만 자본의 증가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잠깐 보면 어쨌든 자산이 빠져나가거나 자산이 들어오면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네. 근데 자본 내에서 변동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본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100만 원이 아, 아니 10만 원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만 원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0년도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취득 원가 7만원 이에요. 그 다음에 8만원을 재발하겠다. 그러면 8만원 받고 7만원짜리 중 거네. 그럼 자기 주식이 일단 7만원짜리가 빠져나가겠고, 그 다음에 8만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음. 그럼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네. 자본 쪽에서. 기타 자본 쪽에서. 그죠?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사실은. 여기. 근데 여기다 한목에 다 집어넣은 거는, 어, 현금 증가액 만큼 그만큼 자본 전체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갖다 집어넣은 거지. 사실은 여기 증가하고 여기 증가해야 돼요. 음.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기사자본이 같이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그 한목의 전체 금액을 양쪽 비율하기 위해서 그냥 한쪽에다 다 몰아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전체 자본은 딱 8만원 만큼 증가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백두가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으로 13만원과 4만원을 보고했어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어쨌든 성과죠. 어, 그다음에 포괄이익도 마찬가지 성과예요.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냐 보면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죠. 수익, 비용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감안하면 총포괄손익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단기순이익은 13만 원, 총포괄손익은 4만 원인 상태죠. 음. 그러면 이제 그게 자본 쪽에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단기순이익은 뭘로 이익위험에 이제 넘어가겠죠, 세는미처분이익험 상태로 넘어갔다가 처분이 되겠죠. 뭐. 그다음에 기타포괄손익은 기타포괄누계액으로 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타포괄손익에 된 누계액이 여기는 결국은 자본 증가액은 이두개획이 되겠네. 그렇죠? 음. 그래서 저, 겨, 결과적으로 자본 증가액은 총포괄손익 4만 원만큼 증가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4만원만큼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겠네요. 그래서 이익여금 13만원. 저 13만원은 뭐예요? 단계순이익,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마이너스 9만원. 기타포괄이 감소하겠죠. 전체 포괄손익은 4만원은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기초 자본에서 이제 자본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주면 를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들은 두 가지. 손익거래와 자본거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손익거래에서는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 있겠죠. 그리고 전체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거래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거래 쪽에서 자본이 변동하는 사항들이 있겠죠. 첫 번째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변동을 해요. 이거는 할인 발행이 됐든 할증 발행이 됐든 어쨌든 간에. 즉, 발행가액을 1원에 발행을 해도 자본이 변동해요. 얼마만큼? 1원만큼. 아시겠죠? 근데 무상증자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죠? 물론, 여기서 무상증자, 감자가, 아, 유상증자, 감자가 다 포함이 돼요.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의 플러스. 유상감자를 하면 자본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무상증자, 무상감자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긴다. 그죠그 다음에 현금 배당. 현금 빠져나가니까 자본의 증가, 아, 감소가 생기겠고. 주식배당은 자본의 감소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거래를 했을 때, 자기 주식 거래에선 두 가지, 어, 취득과 그 다음에 재발행. 자기 주식 거래는 취득을 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재발행은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자본의 증가. 근데 주식의 소각은, 즉, 어, 자기 주식 거래를 할때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죠. 근데 취득하면서 바로 소각했을 때는 자본의 변동이 생겨요. 그거는. 음, 왜냐면, 자기 주식 거래에서 이 소각이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는 건 자기 주식을 사올때 이미 자본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장기율 수정 소이라든가 또는 회계변경 누적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본 거래에 따른 자본의 변동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일단 기초자본은 220이고요. 그 다음에 3월 8일 날 있었던 사건에서는 자본의 변동 사항이 이제 발생한 거죠. 현금 배당 13만 원만큼 나머지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의 변동은 어, 발행가액 9만원 만큼 즉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재발행 여기서도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발행가액 8만원 만큼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사항에서는 이제 성과 즉 포괄손익 4만원 만큼 단계손익 늘어났지만 기타 포괄이 어, 마이너스 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포괄손익은 4만원이 되겠고 그게 자본의 증가액이 되겠네 그러면 220 거기에서 13만원 빼고 9만 원 더하고 8만 원 더하고 4만 원 더하면 그게 기말 자본이 되겠죠. 이 기말,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들은 자본 거래 내용들을 정확히 기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여러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어느 정도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주식 배당 아니야. 자본의 변동 물어볼 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주식 배당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변동하냐. 주식 배당 자본금 변동해요. 근데 전체 자본이 변동하지 않는다 뿐이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 자체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자본금의 변동이라든가 또는 이익의 금 변동을 물어봤을 때는 각각의 움직이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자본 전체를 물어봤을 때는 주식 배당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빠져나가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전체 자본을 물어본 거니까 나머지 얘네들 주식 배당이라든가 이익준비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었지만 자본 내 항목에 어, 개별적인 어떤 변동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하나하나 잘 찾아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자본의 내용이 다음 과 같다. 보시면, 어, 보시면,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 아,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 다음에 자기주식,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미처분이익여금, 그 다음에 자본총계.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2001년도 6월 7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전부를 26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기주식을 처분했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갔겠네요. 어쨌든 그럼 자기주식이 마이너스 항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겠네. 그죠? 어. 그럼 마이너스 항목이 감소하면 자본 자체는 증가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단기순이익과 총포괄 총포괄이익이 각각 80만 원, 92만 원. 그럼 총포괄이익은 단기순이익과 기타포괄순익이 합계인데 포괄이익이 92만 원이라는 얘기는 기타포괄순이익이 12만 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자본총기는 어떻게 해냐 여기서도 자본총기를 물어봤네 기초, 그 다음에 변동,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자본, 첫 번째 일단 2172만 5천원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변동하겠죠 손익거래에선두 가지 단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그리고 얘네들을 포괄손익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본거래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유상증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아 아니,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자격식 거래 취득과 처분 그 다음에 전기 월 수송 손익이라든가 회계 변경 누적 효과 자 이걸 계속 보는 이유는 눈에 많이 익혀두란 얘기예요 자본의 변동 물어볼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포괄 손익은 일단 92만원이고 여기 이제 80만원 단계 손익 그 다음에 기초는 2172만 5천원 뭐 이런 사항들이 있네그 다음에 이제 재발한 게 있었죠 어, 자기 주식 거래 그래서 자기 주식을 재발한 게 얼마 냐면 26만원 있었대요 그럼 자본의 변동은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어,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일단 포괄손익 집어넣으면 되겠죠 굳이 단계손익 집어넣을 기타포괄손익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전체가 포괄손익이니까 자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거래에서 재발행된 게 있었죠 그 재발행된 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 기말자본은 22905-000이 될 거다. 여기서는 자본의 변동사항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이거 좀 눈에 꼭익혀 두세요. 여기서는 뭐 기말자본을 물어봤으니까 두 가지 사항만 고려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기말자본이 얼마냐 또는 기타포괄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말자본을 제시를 해주면서 뭐 그랬을 때는 기타포괄손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0년 초에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가 각각 40, 4만원, 그 다음에 만원이고, 0년 말, 어, 초에는 저랬고, 말에는 어, 두개 총계가 6만원, 2만원이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초에는 지금 4만원에서 만원을 뺀 3만원이 기초자본이고, 기말에는 6만원에서 2만원 뺀 4만원이 기초, 어, 저 기말자본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기초에 3만 원이 기말에 4만 원이 됐네요. 어, 중간에 변동은 만원 정도 있었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을 실시했대요. 현금 배당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플러스 5천 원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인식할 기타 포괄손익하고 총포괄손익 물어봤어요. 음. 그리고 어그 외에 남을 사항은 없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어 크게 어려울 건 없겠네. 일단 우리가 변동에 대한 사항들을 다 알고, 계, 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초 자본 거기에서 손익거래 자본거래 두 가지가 있으니까 손익거래에서는 당연히 단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있고요. 저걸 전체를 포괄손익이라고 얘기하고 자본거래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유상증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자기주식거래. 자기주식에서는 두 가지, 취득과 재발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월 수정손익이라든가 회계 변경 능력 효과. 자 기초자본은 3만원이었어요. 음.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2천원 있었다그랬죠그 있었다 다음에 단기손익이 5천원이래요. 그리고 포괄손익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자본의 변동을 감안한 기말 자본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자본의 변동 사항 중에서 첫 번째 포괄손익이 일단 들어가겠고 두 번째 현금 배당이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죠남은 사항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고려하면 4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A가 어떻게 될 거냐. 이 포괄손익. 당연히 저포괄소익은 아마 12,000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12,000원이 결정이 되면 기타 포괄소익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물어본 거죠. 뭐, 역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긴 한데, 어, 전체 변동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나오면 자본의 변동이 의외로 쉬워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사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지. 사실은 문제 풀때는 여기서 체크하고 끝나 버리죠. 기초 얼마? 3만 원. 그다음에 기말 4만 원. 그다음에 얘 마이너스 줄까다가 제 플러스. 포괄 손익이 어쩌저쩌. 그러면 일단은 어그 자본의 변동에서 지금 포괄 손익 자체만 모르니까 포괄 손익에다가 저 변동 상을 감안해 주면 플러스 만 원이 돼야 된다. 그 정도로 가지고 계산하면 그리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2009년 말 자산과 부채는 2009년 초보다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럼 여기서는 기초 자산, 기초 부채가 안 나오고 자산이 이만큼 증가했고 부채가 이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어, 자료가 제시가 됐네 요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현금배당이 얼마나 불어왔어요. 나머지 음. 사항들은 뭐 없고요. 자첫 번째, 어, 1년도에 단기순이익은 125만 원이고, 기간 중에 200주를 유상 증자했대요. 음.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100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배당액이 또 있었네. 만원만큼. 세 번째는 어, 전기 오류송 이익이 있었네요. 음.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사항이 이제 발견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일단 요번에 어, 자본의 변동액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료가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에 자산이 이만큼 있고 부채가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본은 얼마, 얼마큼 있을까요? 두개 차이만큼 있겠죠? 자본은. 그래서 자본은 이만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자산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차변합계와대변합계는 같아야 되니까 자, 아, 자본이 증가를 할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자산의 증가는 자본 증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부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본이 감소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자산 증가는 자본 증가고 부채 증가는 자본 감소예요. 결국 두 개가 같이 증가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자본의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자본의 변동은 700에서 500을 빼주면, 결국 단기의 자본의 변동이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제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본의 변동 사항만 이제 알면 되겠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일단 단기 순위 125. 그럼 단기 순위 여기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200주, 그 다음에 5천원. 200주, 5천원 곱한 게 100만원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두 개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배당이 있어요 주식배당은 어떻게 되죠?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죠. 두 번째 사항. 자본의 변동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전기월 수정 이익이 나왔어요. 전기월 수정 이익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죠그 플러스 만원이 되겠고. 그럼 이 사항들을 이제 고려를 해주면 첫 번째로 단계 순익 그다음 두 번째로 유상증자, 그다음 에세 번째로 전기우수증 손익. 거기에다가 여기서는 현금배당 물어봤죠. 현금배당을 빼면 2 0 0만 원. 요번에 단계 어그 자본의 변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의 변동 사항을 미리 제시를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얘는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죠 지금 현금배당. 그럼 이 현금배당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어려울 것도 없죠. 계산이야 뭐 여러분들이 제 한번 해보면 되시고. 음,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보면 말로 막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 어, 그 말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 짧은 편은 아니죠. 여기서 계속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바로바로 체크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현금 배당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 어, 그대로 이제 해보면 되겠네. 자, 여섯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 총포괄손익 물어봤어요 근데 1년 초와 말에 각각 100과 150억 이었대요 아, 자본이 그러면 초에는 100억, 그 다음에 말에는 50억, 150억, 그럼 50억이 증가한 거네 그 다음에 10억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 조달을 했고 그 다음에 3억의 현금 매당 실시했다 총포괄손익이 얼마냐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상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기초의 자본이 얼마였냐면 100억이었어요. 어, 그 다음에 기말의 자본이 150억. 그럼 중간에 증가한 금액은 결국 50억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상증자가 100억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현금배당 3억, 아, 현금배당이 3억이 있었고요. 자 결국 포괄손익이 얼마나 이거죠? 음, 기초에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죠.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까지 하지 않을게요.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일곱 번째 문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보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기초 기말 자본, 어,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인데, 자 보니까 기초, 그 다음에 기말, 기초의 자본 금액이 일단 나왔네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도 있고, 자, 기초 자본은 일단은 25,000에서 16,000, 1 9 0 0 0이고 기말 자본은 12,000원 되겠네. 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으로 400원 지급했고요. 주식 교부가 있었네. 주식 교부는 뭐예요? 주식 배당이 되겠죠. 음. 그다음에 유형 자산 재평가 이익이 발생했어요. 재평가는 기타 포가 손익이죠. 음. 그다음에 단계 수익이 얼마냐? 음, 마찬가지 야, 문제네. 보니까. 그래서 기초에는 일단 9,000원이 있었던 거고 기말에는 12,000원. 단계 변동은 3,000원이 되겠네요, 일단. 똑같이 이제 봅시다. 일단 기초 자본은 9,000원이었고 그다음에 기말 자본은 12,000원. 단계 변동사항을 보니까 일단은 현금 배당에 4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가손익 재평가 있었죠? 100원만큼. 그럼 결국은 이제 저 변동에 따라서 이제 단계손익이나 또는 포가손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음, 9,000원, 저 9,000원은 처음에 기초자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단계 변동사항은 얘네들이 제 합해서 단계 변동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자본이 이제 결국 12,000원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A를 찾아봐, 아, 저기 봐. 단기 손익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계산해보세요. 뭐, 크게 어려울 거면. 단기, 이제 단기 변동상이 3,000원이니까. 이거면 3,000원이 되면 되겠죠. 3,300원 정도가 될려나 음. 단기 손익은. 그리고 뭐, 여기서 단기 손익을 물어볼, 있... 물어볼 수도 있고, 포괄 손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단기 손익을 물어볼 때는 이제 얘를 찾으면 되지만, 포괄 손익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시를 해주면서 단기 손익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데, 제시를 해주면서 포괄소닉 물어보면 결국에는 이두 개의 금액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잘못하면 실수로 해요 그런 데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데서 실수하면 참 기분이 많이 상하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어, 보통주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회계기간 중에 자본과 관련된 거래 내용이 담고 같다 그래서 자본의 거래 내역을쭉 이제 제시를 해주겠지. 3월 3일, 8월 7일, 8월 9일, 12월 30일. 보니까 자기주식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타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래서 처음에 취득했고, 나중에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계수는 이게 150이라면, 회계처리에, 1년도 회계처리에 자본 증가가 어떻게 되냐. 자본의 변동 물어본 거네요, 지금. 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없다. 자, 우리가 항상 보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상황을 볼까요? 자기주식 취득, 취득을 하게 되면 일단 현금이 빠져나가겠네. 그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이 13만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100주를 1300원에 사가지고 왔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주식을 또 팔았어요. 네, 재발행했으니까 자기주식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겠네. 어, 처음에 얼마 주고 샀었냐면, 1300원 주고 샀던 거예요. 근데 1500원 팔았으니까, 하나당 200원씩 남았죠, 지금.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세 번째,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어요. 음. 소각을 했는데, 40주를 소각을 했대요.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식이 일단 없어지겠고, 그리고 발행되고 있던 주식 자체가 이제 없어지니까, 자본금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 감자 차선이나 감자 차익이 될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산 들어오고 자산 빠져나가겠네. 그죠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했어요. 천천 음, 천 원짜리를 천삼백 원으로 평가를 했네요.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기타 포괄손익 즉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이제 발생하겠죠. 사만 0 0 원만큼. 자 회계 처리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노랗게 쓴건 결국은 뭐냐면 자산이나 부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산의 움직임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 거래에서는 부채의 내용은 없네요 보니까. 그러면 자본 거래와 그 다음에 손익 거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한번. 첫 번째,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자기 주식이, 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현금이 빠져 나가죠. 그러면 그 자기 주식이 들어오는데 그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결국 마이너스 만 삼천 원, 아, 13만 원 만큼 자본을 감소시켜 주겠네. 두 번째 거래에서 보면 재발행을 했죠. 재발행했을 때는 결국엔 자기 주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항목이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되겠다. 그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기타 자본 등즉 자본이익에 들어가죠. 일단 플러스 항목, 그 다음에 자기 주식 7만 8천 원 자기 주식을 어, 처,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항목이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결국은 이 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움직인 건 마이너스, 아, 자, 플러스 12,000원, 그 다음에 78,000원이 되겠죠. 결국, 현금 9만원 만큼 자본이 증가하겠네. 그다음세 번째 거래. 자, 소각을 했을 때라고 볼까요? 일단 자기 주식이 52,000원 만큼이, 일단, 어, 마이너스 항목이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가 됐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이제 어떻게 돼요? 4만원 만큼 없어지죠? 예, 마이너스 4만원이 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자 차손이 나왔어요. 감자 차손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마이너스 마이0 0 0원 결국 이 거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은 플러스 5만 2천원, 마이너스 12,000원, 마이너스 4만원. 결국은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는 거래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자산 나가고 자산 빠져나가니까, 아, 자산 나가고 자산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볼건 없고요. 그다음 평가를 했을 때를 보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기타 포가 손익이 45,000원 만큼 증가하죠? 그 기타 포괄 손이니까 이제 손익 손이 거래 기타 포괄 항목으로 들어가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되겠네요. 결국 이제 전체적인 거래 사항들을 보면 이게 이제 전체 거래예요 이게. 예.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동 사항이죠. 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는, 이 거래 자체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변동 사항에서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것도 마찬가지 변동이 의미가 없네.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변동과 관련된 사항이죠, 사실은. 자, 보시면은 이 거래에서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부분이 자본의 변동 사항이에요. 그렇죠? 여기 자본의 변동 사항과 관련된 거래는 보면 자산과 부채의 움직임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거래에서는 자산이 이제 유출이 되니까 13만원 음, 마이너스가 되었고, 두 번째에서는 유입이 되겠죠. 9만 원만큼. 세 번째는 자산이 유입되고 자산이 빠져나가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에서는 기타 포가 손익, 즉, 자산이 유입되죠. 얼마만큼 기타 포저 기타 포갈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증가하잖아요. 45,000원 만큼. 그래서 결국 이런 거래가 발생을 하겠죠. 자본의 증가액은 변동과 그 다음에 단계순이 150이 있었죠. 결국 105만 5천 원이 되겠다. 음. 설명은, 어, 뭐, 회계처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변동사항을 계속 보여주면서 했지만,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지금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나하나 보여가면서 설명을 한 거지, 실제 문제를 풀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자기주식의 60주를 3,000원에 취득했고, 2002년 중에 30주를, 아, 60주를 이제 3,000주 되겠고, 60주를 주당 5,000원에 처분했네요. 3,000원에 사왔던 걸 5,000원에 팔았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는 4,000원이 됐고요. 자기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자기주식에 대한 공정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 뭐 너무 간단한 거네요, 사실은. 자기주식 거래에서는 세 가지. 취득과 재발행과 소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본의 변동은 첫 번째, 일단 취득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발행, 어, 다시 30주를 발행했을 때 그만큼 증가가 됐겠죠. 그 외에 소각과 관련된 상황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의 변동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것도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럼 결국 자본의 변동은 요게, 요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만 원만큼 감소하겠다. 됐죠? 음, 여기가 잘못 썼네. 18만 원 감소인데 10, 15만 원 증가했으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이거 잘못 썼죠. 3만원 만큼 감소한다 자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는 그 2000년도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에서 추출한 자료가 이런데 보니까 자산총계 부채총계에 대한 상황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기초자본 그 다음 에기말자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이게 말로 막 나오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런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씩 아직 체크를 하면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읽어가면서 해야 그 거를. 일단은 기초자본 그다음에 기말자본에 대한 사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면 포괄손익 물어봤죠. 총 포괄손익. 그죠? 포괄손익은 단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합계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만 원 후에 무상증자 실시했대요. 일단 무상증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익, 어, 이익 처분으로 현금 배당 60만원과 주식 배당 80만원이 있어요. 일단 현금 배당 6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8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적립금으로 10만원을, 어,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했대요. 그래서 10만원의 이익준비금 적립액이 있네, 일단. 그 다음에 재평가위금이 나왔어요. 50만원 만큼. 50만원 재평가위금. 그 다음에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나왔네요. 80만원. 그래서 평가액 이건 이제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간 평가액이죠. 그 외에 남은 사항 들은없고그 다음에 포괄손익에 들어간 표시될 표시될 어, 포괄손익은 얼마냐?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손익거래와 단기 손익 아, 손익거래와 자본 거래를 통해서 첫 번째 유상증자 관련 사항 유상증자는 여기 있네, 그죠? 자본의 증가가 발생했죠.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이 여기 있네. 그죠? 현금 배당에서는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0만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동항이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도, 이익준비금도 마찬가지. 이익금 없어지고 준비금 늘어나니까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겠죠. 얘도 고려할 필요 없겠네.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금. 여금. 재평가 이익금은 기타 포가 소리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만큼 플러스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평가액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게 공정 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증가 하겠다 80만원만큼 이게 자본의 변동 내역이죠 음 나머지 음, 상황들은 없죠 예자 네. 그래서 보면 단계손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본의 변동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단계손익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기초자본은 얼마였냐면 60에서 280을 뺀 320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2,000에서 1,000만원 뺀 1,000만원이었고요. 결국에는 320만원이 680만원만큼 증가를 해야지 1,0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요번에 이제 자본의 변동액은 680이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이 680이 나오도록 하는 단기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아마 저게 510만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포괄 손익 물어봤어요. 그래서 포괄 손익을 물어봤,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510만 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 전체 금액을 얘기해야 되겠죠. 포괄소닉은 510에다가 50 플러스 80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포괄손익까지 아, 단기소닉까지 나오고 거기서 문제를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어본 건 결국 포괄소닉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 단기 변동액이 있잖아요. 변동액이 680인데 이 단기 변동액에서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이걸 이제 X로 놓고 해도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야지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문제의 답이 나오겠죠. 이걸 x로 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00만원 플러스 60만원은 680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오히려 빨리 풀수 있겠죠. <웃음>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쓴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 x를 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빨리 나오겠지 답이. 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11번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또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